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10월 24일자로 앞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될 배틀그라운드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는데요 현재 말이 정말 많은 배틀그라운드 4 카카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선 가장 눈여겨볼 이야기는 PC방 무료화와 서버 관련 문제인데요 현재 간담회가 끝난 이후로 유저들은 매우 격분한 상태인데 지금부터 유저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며 유저들을 혹으로 보는 것도 아니며 유저들이 화날 이유도 없다는 걸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저들이 제일 격분해하는 PC방 무료화 선언 자신들은 32,00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PC방에서 무료로 풀어버리면 유저들을 기만하고 호구로 보는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보이고 났는데요. 일단 전혀 아닙니다. 현재 카카오가 공개한 배틀그라운드의 PC방 서비스를 살펴보면 게임을 구입할건 구매하지 않았건 카카오 게임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야 플레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절대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PC방 혜택은 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짜잔 절대란건 없더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블루홀이 미치지 않는 이상 이를 허가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달간 무료 프로모션 기간을 가진 뒤에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여 게임을 PC방에서도 잘 진행이 되게 서비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종량제라는 방식입니다 흔히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채팅창에 땡땡 PC방 종량제 시간이 땡땡땡 시간 남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종량제란 프리미엄 PC방 혜택을 PC방에서 업주들이 일정시간 돈을 주고 구입하여 해당 자리에서 PC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요금제 방식인데 이런 요금제 방식은 리그오브레전드도 오버워치도 모두 취하고 있는 보편적인 요금제 방식입니다. 단지 리그오브레전드는 혜택을 모든 챔피언을 해금하는 걸로 내세웠으며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를 구입하지 않아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는 혜택을 내세웠죠. 뭐 스킨도 있지만 다들 사용하지 않잖아요? 배틀그라운드도 바로 이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 종량제 방식을 보면 몇천 시간 혹은 몇백 시간 구매하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PC방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PC방이 무료라고 했던 점은 이 종량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두달 동안 PC방 업주들에게 무료로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버워치나 롤은 시간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종량제 요금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두달 동안 무료로 배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업계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추가 요금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PC방 요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고 계시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애초에 게임이 무료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처럼 유료 게임을 무료로 PC방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1시간을 결제했다고 하면 실제로 시간은 더 빨리 흘러 1시간보다 덜한 시간만큼밖에 플레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게임을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인데요 오버워치를 구매한 유저도 종량제 시간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한창 업주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종량제 시간이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한 사람이 호구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혜택이 들어간 상태이며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금전적으로 32,0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장의 직면한 문제만 보고 섣불리 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생이 많이 유입돼서 무개념 유저들이 늘어나 오버워치골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초등학생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놈들은 무슨 한국 일본 서버를 나눠놨는데도 한국 서버와서 중국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그리고 게임 특성상 솔로를 돌려도 문제되는 친구들은 황금 고블린에 불과하며 스쿼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 사람을 데리고 파티를 맺어 디스코드를 하든 스카이프를 하든지 해서 스쿼드를 돌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사하고 이런 문제는 본디 회사의 문제라기보단 PC방 업주와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갈 문화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배틀그라운드는 성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그런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PC방 업주들도 이를 적절하게 제재하는 문화가 생겨야 합니다. 시끄럽다고 SNS나 커뮤니티에 글을 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액션이 깨끗한 게임 플레이를 만듭니다. 굳이 시끄럽게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쉽게 카운터에 문자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통합 서버 문제인데요. 현재 돌아다니는 여론을 보면 언제는 서버를 따로따로 따로 나눈다 했다가 통합 서버를 합쳤다고 말을 바꿔서 매우 화가 난다는 여론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제가 기사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블루홀이나 카카오 측에서 했던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기사를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주 터지는 서버도 언급이 되는데 애초 블루홀 측에서 최대 100만명을 목표로 서버를 증설했었습니다 하지만 200만이라는 두배가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 지금은 열심히 서버를 증설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예상 수요보다 수요 인원이 너무 많아졌을 뿐이니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넘어와 핵들이 넘쳐나겠다는 걱정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모두들 오버워치를 예시로 들면서 배틀그라운드가 핵이 판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2017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총 32만개의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이중 대부분의 계정은 중국 계정이라고 합니다. 스팀은 블리자드처럼 이메일 인증만 하면 계정이 쉽게 생성이 되어 중국인들이 정지를 당해도 스팀 계정을 새로 파 게임을 구매하기 때문에 핵이 오버워치마냥 범람하고 있는 것 뿐이죠. 오죽하면 중국 IP를 전부 차단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를 무료로 즐기기 위해선 다음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의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만약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명의 자체를 정지시켜버려 사실상 스팀 보다 오히려 핵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설마 핵 하나 쓰겠다고 <목소리> 형 누나 동생 엄마 아빠 명의까지 들고 와서 회원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캐시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펍지 측에서 허가를 해줘야 출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봅니다. 블루홀이 갑자기 미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 외에도 굳이 잘나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카카오가 다 망쳐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애초 블루홀이란 회사는 개발 위주의 회사기 때문에 현재 이 엄청나게 불안한 유저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서비스 등등을 책임져줄 퍼블리셔가 필요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블루홀에는 선원이랑 선장 밖에 없어서 배밖에 몰줄 모르는 바보들이었는데 갑자기 초호화급 크루즈를 몰아야하니 배 운전뿐만 아니라 크루즈 위에 존재하는 많은 서비스 등을 처리해줄 기업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블루홀은 먼저 검은사막이란 게임을 해외에 퍼블리싱해본 경험이 있는 카카오게임즈를 선택했고요. 게다가 PC방 점유율이 미쳐날뛰는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하루 평균 PC방 플레이 타임은 약 150만 시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종량제로 인해 PC방 측에서 시간당 100원이나 200원의 돈을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블루홀은 하루 평균 1.5억에서 3억가량을 땅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카카오가 운영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업주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게임을 구입하지 않은 유저들도 무료로 계정을 빌려줘 플레이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32,000원을 주고 구매한 유저들은 PC방 종량제에서 요금이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니며 핵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손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각가지 인증을 거쳐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걱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노여움을 제발 푸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외에도 카카오 측에서는 현재 커스텀 게임의 설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행사팀을 꾸려서 블루홀을 대신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디스타에서 열리는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의 행사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게임은 게임대로 퍼블리셔는 퍼블리셔대로 응원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즐겁게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